네 안에서 공부파라기 여러분! 허토파라기요! <목소리> 제가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랜덤으로 여러분이 추천하신 것들 있죠 그거를 보고 한번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보러 갈게요 어떤 댓글들이 있을까? <목소리> 자첫 번째 댓글 허터파이 너무 날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클릭 그러니까 군소 먹어주세요 뭐야 리발? 다음거다음거허터팡니 안녕하세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었었습니다 아유 저러 근데 헌터팡님 영상보면서 괜찮아졌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럴때 진짜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군소먹어 주.. 다음 다음 다음 댓글 허터팡니 안녕하세요 텐션 초심 그대로인데 너무 맛있는거만 처먹는거다 다음 댓글 다음 댓글 허터팡니 안녕하 군소먹어 주.. 헌터팡님 안녕하세요 까지는 하고 군소먹어 주세요 라고는 얘기를 하셔야죠 헌터팡님 안녕하 군소먹어 주세요나 말이.. 마지막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형 요즘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은데 군수한 먹는 거 어때? 객강구도 괜찮고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제가 마지막에 댓글단 곰팡이분의 송원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소 처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군소가 많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 저쪽에 공사를 해가지고 군소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군소 한두 마리는 나올 거니까요. 가가지고 군소를 잡아오고 마약에 군소가 안 나왔다 그러면 객강구라도 괜찮으니까 킥킥킥이라고 쓰시니까 객강구라도 잡아가지고 한 추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댓글 쓴 곰팡이분 본인은 알고 계시죠? 그 썼던 그거를 차단하고 싶은 사람 처음이야. 잡으러 갈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군소 성원에 모이겼어 제가 군소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사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물이 너무 많이 차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물이 괜찮아가지고 괜찮게 꺼내는데 너무 심한데요. 지금. 그래고 일단 한번 뒤져보도록 할게요. 군소야. 군소야 어디니 빨리 나와. 자, 여러분 지금 물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요돌 한번 들어볼게요. 음 없어요. 왜냐면 군소 같은 경우는 돌을 주시면요. 돌에 붙어있다가 튀어나오면서 둥실둥실 거지르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없네. 그리고 요런 방파제 사이 있죠. 요런 데 보시면은 또 군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없네. 롯데네이 돌이라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자 그럼 이돌 들어볼게요. 내가 왔어요. 쫄 조울장기도 없네, 배로 댔네. 이거 재미 내리가? 여러분 군소가 이렇게고 잡을 데만 없어요 항상. 와, 여기가 거의 허벅지까지 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여기는 원래 종아리 높이인데 이렇게 물이 뿌는 날에는 앵간의 생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물이 뒤집어졌다는 거거든요. 하필 군소를 먹으러 다즈마레온 날. 사이고참 좋네 리발. 그래도 한 마리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저거 뭐야 여러분 저 군소 아니에요? 저, 저. 아돌 리발. 자, 여러분 지금 군소가 드그드그한 스팟을 다 뒤져봤는데도 없거든요. 여기 없으면은 석축을 마지막으로 보고 석축에도 없으면 은 파도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석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석척으로 들어왔거든요. 은혜야 봐봐. 고추 있어. 고추가 어디 있어? 뭐야 고추에 저기 있어. <웃음> 그렇죠? 고추 말고 군소사 잡아 원래 이 군소들이 석축 초이쯤에 없고 저쪽으로 가면 조금 있어요 얘가 네 파도를 피해서 이쪽 석축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석축으로 온 거거든요 와 이런데 이렇게 해초 뜯어먹어서 춤추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납작게 있어 <웃음> 납작게라는 종류는 동에 없어 <웃음> 지어해지마 등값 납작게 <웃음> <웃음> 어떻게 생겼는데? 진짜 등값 금값 납작게야 내가 봤을 때그물무늬개를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그냥 납작게 됐다 말안 통한다 그냥 <웃음> 왜왜 뭐있어? 아오 눈 조개 <웃음> 아 진짜 아오 눈 조개 같다 내가 봤을 때 헌터팡 유륜 조개 같기도 한데 <웃음> <웃음> 와 큰일났다 진짜 여러분 여기 없는 거면 진짜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디를 가도 없을 거예요 여기 고둥 어, 고둥 있네 왜 헌터팡 어? 찌찌 돌출 고둥 반자놀이차 아니 진짜 억울하게 나는 반대로 할수 없잖아. 어. <웃음> 자, 여러분 제가 없어가지고 요 제가 봤을 때이 파도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찾으러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소대지가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많았는데 여기에 진짜 많이 없어요. 공사를 많이 했어요. 군소컷지가 <웃음> 없어. 내가 그몇 마리 잡는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 그 정도의 개체 수 아니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수천만 개씩 낳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손으로뭐 없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공사가 내가 봤을 때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올게요. 아 상관없어.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밤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군소레게들을 박살 낼 거예요. 만약에 군소컷게 박살 면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간구리 잡아서 먹을 건데 여러분 개간구는 제발 피하고 싶습니다. 훈소리끼 오늘 잡혀라. <목소리> 여러분 오늘 물상황을 보니까 괜찮네요. 콘소 있을 것 같은데 저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지금. <목소리> 잠깐만 리바이. 여러분 여기 지금 생선 불에만 있는데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고? 아니 이건 너무 잔, 잔인, 너무 잔인해 리발 락치세요. 제 얼굴이 더 잔인하다 그랬죠. 댓글 멈춰요. 다 필요 없고, 군소야, 어디니? 제발, 개항구는 피하고 싶어요. 와, 여러분, 군소, 군소, 군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이 개, 니발레끼이 네 바다 토끼래기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생기세로 보면요. 100% 이거 참고소입니다. 이제 독을 뿜을 거예요. 자, 봐봐, 독뿜어봐 그렇지. 아유, 하루 안에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동실동실 나한테 꺼지라 오늘은. 아,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 어휴, 내가 너를 보고 반가워할 줄이야. 그럼 저 진짜 사실 못 잡을 줄 알고 굉장히 떨렸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동안 못 해가지고, 근데 이보라빛양보 여러분. 내가 이러니까 안처먹지 리바 꺼져 죄송해요 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군소한테 죄송하다는 건 처음이네 자 일단 보라빛을 최대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빼고 넣었다가 야이스박스 보라색으로 물드거든요 뿜어빠 뿜어빠 뿜어빠 한 번만 뿜어빠 뿜어빠 뿜어빠 자 이렇게 지금 뿜지 않습니다 그때 이렇게 슬램덩크 받아버섯아 잠시만 리바 나 군소 잡고 개좋아하네 저도 이게 먹는 게 오랜만이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굉장히 설레고 재밌고 합니다 지금 근데 저 물고기가 더 맛있어 보여요 잠시만 어, 손으로 잡으라고 이 절고 있었는데 그셀못 참고 튀냐 리발레끼가 바스타 리발 객강구들안참 먹어도 테리발 여러분 그때랑 완전 파도 상황이 다르죠 허벅지 까지 오던 수심이 바로 여기에요 근데 지금 수심 보세요 종아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종아리라고 이거 전복 아니야? 야치 대박 와 납작한 노래야 물수지질 리발 한번 튕겼다? 돌개리키다 근데 여러분 이건 돌개치고 사이즈가 아가여가지고요 앉아볼게요 아니 여러분 군소가 분명히 더 있을 텐데 와 여러분 여기 오늘 이상한 생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오 저기 나비돔도 있다 여기 동해에는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개재수가 이게 참 신기합니다 으으으 어, 어, 어떤 리발리게요 여기다가 장갑을 장갑포치 두시두시 꺼져있어봐 에헤이 이거 미농도 걸려있네 여기 미동으로 잡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일단 밖에 빼둘게요 꺼져 아 개멋있어 이럴까 은혜가 뽀이가서 결혼했지 헤헤 <놀람> 은혜야 너한테 하는 거야 이거 공팡이분들 스킵하셔도 돼요 아 은둑이분들은 보세요 고통스러워야 되니까. 와, 여러분, 근데 진짜 그 군소 하나 끝쳤다고 진짜로? 진짜 없어요, 지금. 야, 이거 돌게 왜 이렇게 커. 여러분, 이거 잡아야 돼요. 야, 야, 갈 거냐? 튈 거냐? 잠시만. 아, 집게 하나 없네. 샹크스네. 여러분, 오늘 대상어자 아니까 보내줄게요. 저멀리 꺼져. 처먹고 싶으니까. 갑자기 침 나오네. <웃음> 와, 여러분, 진짜 어데 있습니다. 진짜 한 마리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군소를 두세 마리 본 적은 있는데, 한 마리만 딱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한 마리만 발견하게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 얘는 안 잡혀야 되는데, 저한테 잡힌 것 같아요. 재수 없어서. 아, 미안하네. 군소에게. 군소야, 미안하다. 근데 원래 바다 물개가 군소도 처먹는다고 알고 있거든? 그냥 조금 이해하고 곰팡이 분들도 너를 놔주는 것보다 먹는 거를 훨씬 더 민심적으로 선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곰팡이 여러분들 탓으로 돌려버려 군수 잡으셨대요 저기 안녕하세요 뭐 잡으세요? 개 잡아요 개요? 네뭐 잡았어요? 저는 군소요 군소는 아 잡으셨구나 많이 잡으셨어요? 자한 마리 한 마리 이게 삶으면 은 근데 요정도 사즈지면한 요만해져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죠? 이거는 그냥 내장 빼고 먹어야 되는데 소라 좋아하시면 맛있고 여기서는 안 먹어요 사실 이게 해삼보다 비싼 건데 근데 해삼이 훨씬 맛있죠 맛있죠. <웃음> 여기 보면은 이런 조그만게 말고 돌게라고 큰게 있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있는데 간장게장 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있거든요 네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저 주... 주세요, 제발요. 많이 잡으세요. 저 주세요. 제발요. 부탁해요. <웃음> 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돌개 같은 거 잡으면 아까 잡아서 드릴걸. 물물교환. 네, 배에 발라서 한 15분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거 받아 없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한 거. 뻥이에요. 제발 저 주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잠시만요. 이거랑 바꾸자고 할까? 개귀여운데. 요거 키우면 재밌다고 할까? 안 돼. 야, 그래도 너 주제에 참군소라고 돋구는 거 봐라. 너 잡히지 마. 드실 수도 있어, 혹시. 저 멀리 꺼져. 자, 여러분. 그리고 군소가 약간 군집해 있는 경우가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잡은 것을 한번 쭉 이렇게 둘러면은물개래게 밖에 없어요. 아이고, 야, 야, 너네 너무 귀엽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군소가 많이 보일 때는 진짜 요런 곳에 한 2, 3마리씩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군소가 이렇게 띵띵띵 모여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우와, 귀엽다는데, 그거 귀엽다 하지 마세요. 룽가 룽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자웅동체이에도 불구하고 룽가 룽가를 겁나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임신을 해서 각자 알을 낳아요. 굉장히 시기하죠. 룽가를, 룽가 룽가 룽가 하지 마. 부러워서. 은혜야. 보고 싶어. 돌기다 돌기아 돌로 들어가면 저거 못잡은데아 저거 잡아야 저거랑 군소를 바꿔자고. 정신 차려자존심 있지.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군소한 마리 빼고 안 나와가지고 요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제가 먹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헌터 방 영상 최초로 군소 플러스 객간고 콜라보레이션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개관고를몇 마리 좀 잡아볼게요. 제발 없어라. 자 원래는 여러분 방파제 개광구들이 붙어 있는데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도 없어. 원... 너 잡히면 바로 멍든다. 아씨 겁나 큰 애끼네. 여러분 너도 말고 잡아볼게요. 이 녀석들이잖아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녀석은 독이 없어서 식용이 가능하고 심지어 갑각류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아스타잔틴이 없어서 열을 가해도 어 로테다 눈치했다 잠깐만 나 마른 때가 잡아봐. 열을 가해도 몸이 빨개지지 않아요. 제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극혐이기 때문에 들어 들어가라. 어 그렇지 못 뛰어나온구나. 통이 딱이다. 다다. 여러분 여기 한 마리 보이시죠? 저도미 까딱까딱하는 거 보니까 지금 눈치 쐈습니다 리바르기. 자 잡았습니다 내 손은 벗어날 수 없이 리발렛게 펀치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길들이기 완성 오 어, 놓친 줄 알았네 잠시만 너 이러고 있어봐 네가 통에 알아서 잘 들어가 볼래? 내가 컨트롤 해볼게 펀치레이크야 타다 잠시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력끼가 나왔어요 이쪽 주변에 원래 별불가살 있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다 조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큰놈들이 여기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를 유해동물이라 차마 죽이긴 좀 그렇고 육지에 두고 갈게요 자 이제 개간구를 잡아봅시다 저기 지금 한 마리다 저렇게 지금 잡으러저 방파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어 잡을 때도 여기 안들어는데어너좀 크다 재밌겠네 자막 그렇게 할 거야? 그 가, 거기 갈까 그럼 내가 손으로 덮칠게 이쪽으로 할 거야? 안 이렇게 잡을게요 나는 여기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짝 손을 오므려가지고 매직 아 귀여워 멀리서 보면 좀 귀엽죠 뭔가 이거 등강료 키우시는 분들은 키우면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도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죽어있는 생선 사체 같은 거 얘네가 달려들어서 먹기 때문에 이로은녀석이고 무인도에서 솔직히 살아남으려면요 요런 렉이 쳐먹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미리 연습한 거예요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하나 이렇게 딱 잡고 나머지 하나는 오야 야아 개컨는데 놓쳤어 잠시만 있어 너한대 빨고 올게 기다려봐 야야야 야, 야. 군소 등에 타지마 아 아니다 어이, 뒤져서도 등에 타고 있겠다 버려 얘네가 근데 보시면요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군소 등에 타고 있는 겁니다 수영은 굉장히 잘하고 잠수도 굉장히 잘하는데 물에서 숨은 못 쉬어요 결국 익사를 하는 거죠 익사이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대물이다 저기 테트라버트롱코에 보이시죠 자, 대물 잡으러 간다 야 이거 무슨 나무에 붙은 사슴벌레 잡는 느낌이에요 아빠 왔어 괜찮아 한 방에 잡아줄게 직원으로 직원 야 친구 왔다 들어가 또안 들어가고, 길들이기 완성. 들어가, 파다. 자, 그럼 몇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저기 뭐, 달러 프트인거 보이시죠? 오분자기 같은데? 자, 떼볼게요. 한 번에 떼야 돼요. 셋, 오케이. 오, 이게 뭐야 오분자기 같아요, 여러분. 전복은 아니에요. 완전 다르거든요. 등껍질이. 야이 오분자기를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보기 힘든데, 지금 바다 지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다시 보실게요 여러분. 아, 리바, 오늘 컨텐츠 바꿨으면 돌기랑 오분자기랑 다 처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괴롭겠네, 리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테트라 포트 위에 있거든요. 아, 낮은 테트라니까 한 번만 탈게요.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테트라 타는 거. 전 여기서 많이 타서 지금 하는 겁니다. 테트라 올라왔거 요, 지금 뒷공무인데 얘못 잡으면 나 리치놉니다. 진짜 저 영신이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새삼스럽게 뭘? 자, 어 저기 한 마리 더 있네. 이리로 와. 그렇지. 얘네가 등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아 쭉 들어가 가다. 아이고 저기 네 마리 붙어 있는 거 보이시오? 띵띵띵띵 약간 룩도칠성처럼 있거든요. 저렇게 잡아볼게요. 여기 한 마리 그냥 살포시 가는 길에 이렇게 살포시 한 마리 딱 잡잖아요. 손에 가지마. 얘 공속 개 빨라요.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있잖아요. 얘는 엄지로 살짝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이렇게 해서 작정확 놓쳤다 리발 안나둘게요한 마리씩 잡을게요 들어가 자로 라스트 한 마리만 잡고 갈게요 일로 와 잡아 주비 들어가 다, 아 다시 열어 자로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정도 지금 군소 등에 다 탔네 리발 갑자 뒤져서 같이 섞여 있을 거야 자 이렇게들 가져가서 바로 추배를 파기 전에 객관고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바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가서 뭐야 라탕 나다 너네 뒤지러 가자 자로러분 이렇게 잡아온 객관으를이 비늘 안에 넣고 돌려서 묶어버려 자 그리고 냉동실 열어 이 녀석을 두번 소독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얼려가지고 차갑게 소독을 한번 하고 내일은 끓는 물에 살짝도 담궈서 뜨겁게도 소독을 할겁니다 그런식으로 소독을 시켜줘야 애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뒤로 던져버려 엘보으로 다아자 여러분 내일 봐요 나타나다 다음날 됐습니다 요러 꺼내버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객강과 이렇게 잘어려졌거든요자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하느냐 물에다가 잠깐 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워터 야아아아 닥쳐 으으 <웃음> <웃음> 라고 하면 노덕을 받아요 으 맛있겠다 끝만 좋으면 돼 무슨 말이죠 알지? 앞으로 그렇게 하는거야 큐자 얘를 으 <웃음> 에 맛있겠어 잘했어 자 그래서 살짝 해동을해 가겠습니다 근데 해동을 하는 동안 어제 잡아온 군쇼 레끼를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제 잡아온 군쇼인데 얘는 제가 어제 냉장고에 넣어놨었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겉에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늬가 없고 핑크빛 이도네요 안에는 약간 핑크빛 소살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레이끼였는데 오늘 뒤져지자 워터야 대충 이렇게 쫙 씻고 이 녀석을 제가 보통 손질할 때 배쪽을 이렇게 쫙 갈라서 했거든요 근데 어떤 영상 보니까 뒤쪽을 그냥 딱 자르면 내장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있죠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른 다음에, 아! 여기 똥. 여다 나오네! 맛있겠다. <웃음> 잘했어. 저 이렇게 뒤로 하니까 깔끔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가 수분이 굉장히 많은 애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 한 마리만 넣어서 삶을 때는 물을 넣고 삶아야 되는데, 30마리 정도 삶는다 했을 때는 물을 안 넣고 군소만 넣고 삶아도 군소에서 나온 물 때문에 알아서 삶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물이 많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끝에 요런 게 나와요. 요 노란색. 이게 그때 뭐라 그랬더라? 음경 버려. 워터, 야! 자, 그리고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가리를 뒤로 뒤집은 건데, 이게 군소 이빨입니다. 라가리 뜯어.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군소 손질 끝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 보랏빛이 나오는 여기가 뭐냐면요 독샘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 보라색에는 독이 없고 내장에 군소 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소를 생으로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군소는 무조건 한 번이로 데쳐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보라색 부분은 이건상안좋으니까 자를게요 라삭사무라이 자, 그럼 이제 요 군소를 20분 정도 푹 삶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좀더 삶다 그러면 굉장히 질겨져가지고 진짜 고무 씹는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딱 20분 정도만 삶아줄게요 워터야 뭐, 냄비에 그리고 바로 잉! 아, 잉! 1,2,3,4 뽀빠야 후내거야 알겠어 한번 한거야 그냥 법적으로 저작권 있거나 그런거 아니잖아 가 해놨어 <웃음> <웃음> 나 이거밖에 안했는데 너왜 웃어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 나 말로 웃기고 싶어 요걸로 말고 아. 너 아침에 맨날 자고 일어났을때 혼자 지지 웃고 있더라 그거 나 때문이야? 응. 행복하겠다 너는 아니 기분 더러운데 <웃음> 자 물이 슬슬 끓기 시작했는데 이때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록 같은 점액체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 oh, 씨앗다. 손으로 받치고. 아 와. 미안해, 나손 진짜 묻히기 싫어. 돈 닦으면 되잖아. 빨리 손. 떨어뜨리면 안 돼. 지금 너랑 나랑 서로 불안한 거 알지? 너는 <웃음> 내가 안 받칠까봐 불안한 거고 나는 안 받쳤다가 떨어뜨릴까봐 불안한 거고 점액을. 안 돼. <웃음> 안 돼. 야너 무슨 강아지냐? <웃음> 저 멀리 꺼져 그러분 이제 넣으면요 군소가 굉장히 조금 벌써 쪼그라들었네 쿠팡이나 이런 데서 냉동 우소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봤는데 크기가 요만하거든요 삶은 게 요만한 거면요 실제로는 거의 40cm 육박한 그런 군소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군소가 끓이기 시작하면요 요렇게 약간 거품 같은 게좀 떠요 나중에는 갈색 거품들이 막 끓으면서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끓이는 동안 이제 할게 있습니다 바로 개강구를 한번더 소독을 해야 돼요 프라이팬에다가 물을 조금 담고 프라이팬 티 그리고 바로 원투 3리보 파이브 파파야 자 여기다 물을 끓여주고 끓는 물에 개강구를 한번더 소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물이 팔팔 끓어졌으면 여기요, 개강고래기들 바로! 이장자한번쫙 들어가서 한 15초 내로만 소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갯강고가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15초 동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갯강고가 별명이 바다의 바퀴벌레입니다. 실제로 갯강고강고는 부산의 바퀴벌레라는 사투리예요. 자다 그, 됐다. 자, 여러분 얘 하나씩 건져서 물기를 하나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목이 파리 얘들이 조금 가깝고 얘는 실제로 갑각류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갑각류처럼 자라면서 탈피라는 과정을 해요. 개나 가재나 성장을 할때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탈피를 해가지고 몸이 좀더 커지고 또 탈피를 해서 커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로는 알을 낳을 때 포란을 합니다. 보통 가재나 개 있죠? 가재는 꼬리 쪽 아래 보시면은 털이 이렇게 나있고 거기에 알을 뱉다가 거기서 새끼까지 우아한 다음에 다 털어내요. 그리고 개 같은 경우도 배 보면은 알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암컷. 이게 갑각류들의 특징인데 이 녀석도 알을 포란을 해요. 자, 그래서 실제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하지만은 굉장히 징그럽기 때문에 여러분 확대는 절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성훈아, 확대하지 마. 차라리 내 얼굴 확대. 해 그게 훨씬 나을 걸같 없어지겠다. <웃음> 얼굴? 아. 야, 성훈이한테 그런 CG 시키지 마. 성훈이 이작업하는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냥 해줄거지? 자 여러분 이개강구의 수분을 이렇게 빼준 이유가 뭐냐면은 볶음밥을 할건데 각종 야채들이랑 먼저 같이 익혀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덜 익혀서 먹었을때는 무서워잉 무서워잉 <웃음>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볶음밥이랑 같이 볶아줄게요 그러면 볶음밥 재료를 먼저 보여드릴건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거는 두개입니다 파디바디바디 당근 당근 당근 고추 고추 고추 고추 로추 로추 로추 당근 로추 <웃음> 어때 호흡 개그 명신처럼 해놓고 호흡 한번 딱 주고 나서 뻘하게 터지는 아니 그냥 이상한데 참고로 볶음밥은 대량으로 한게 아니라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당근 조금만 해줄게요 던져서 떨어지면 나삭사무라이 사실 잘하지 그냥 당근은 좀 잘게 이렇게 딱사사사사 썰어버리면 돼요 아씨 한번 썰었다 자 이렇게 썰었으면 자코후라이팬파로 자 그리고 불은 탕탕탕 리리라 다야 리리라? 아, 아니 아실 분들은 아실거야 자 여기다가 식용유를 살짝 언언자 요정도만 딱 부어주고 자요 리친 파디바디 당근당근 얘네들을 뿌리면서 파디바디 당근당근당근 다음 재료 제꺼보다 조금 큰로추 많이 크네? 아 네, <웃음> 내가 이겼다고 드립칠라 <드립질러야> 했는데? 리친 내꺄야 <웃음> 자로추도 라상 힉 라상 하 라상 힉 어때 이런 남자랑 결혼한거? 잘못했지 뭐 <웃음> 아, 로추 예쁘게 됐으면 바로 파네바디의 로추 로추 내거보다 작아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렛깡고 바로 투하 쉐이 더뻑자그 다음 바로 고추의 향이랑 잘 조져지게 워워워워워 여기다가 약간의 렛깡고의 맛을 잡아주게 필요합니다 바로 마늘 라진바늘 마늘의 향이 세기 때문에 날짝 요정도만 딱 해가지고 자그 다음 요렇게 강구리끼랑 같이 볶아줄게요 돌.. 돌리기 돌리기 후라이팬 계잘 돌리기 돌리지마 근데 계 잘했지 방금 어하하하하오인종 <웃음> 쑥스럽게 또 할까봐 자자 자, 볶아주는데 좀 오래 볶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객관으로 확실하게 튀겨... 무서워서 그런거잖아 무서워이 <웃음> 자 근데 군소가 다 된거 같거든요 군소 한번 꺼내볼게요 아유 귀여워 아기 군소 띠리리 띠리. 자 아기 군소는 머리 부분만 살짝 잘라가지고 자요 머리는 제가 이따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저 머리만 먹기도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녀석 한 마리 군소 옆에 이렇게 딱 두고 요 군소는 바로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볶음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결당 <웃음> 달달 달달 달달 달달 달달 자이 위에다가 달달 하나 딱 깨서 스크램블로 조져놓을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어느 정도 스크램블 했으면은 자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로고 로고. 내가 안할때너가 나대서 하지 마 왜? 할수어알겠어니다 <웃음> 로곰 <로고> 로곰 <로고> 로곰 <웃음> 아 진짜 로곰 로곰 욕심 많은 돼지 색깔 로곰 로곰 로곰 자 그리고 통후추 넣어도 좀 괜찮을 거 같거든요 약간 루추 루추 루추 야, 루추 제대로 보고자 <웃음> <웃음> 루추 조금 넣어주고 이 현미밥 있죠? 어, 밥이라도 건강에 좋아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현미밥 바로 비벼자 자 이제 밥을 쫙 풀어줍니다 자이좀 비볐으면 마지막으로 딱 들어갈 거 하나 있습니다 야 맞춰봐 너 이거 진짜 못 맞출걸? 불소스아왜 맞춰 없어? 밑에 있잖아 은혜 없어 진짜 비켜봐 없지? 어, 그럼 남기름 자 살짝 하겠어 은혜 좀 흔들고 있어 야 비켜 아 진짜 못든드네 내가 컴퓨터 앞에 26년간 앉았던 실력 보여줄게 컴퓨터 앞에 왜 흔... 컴퓨터 앞에서 요리했거든 아이씨 바지복아같네자 <웃음> <욕 갔네, 진짜. 웃음> 여러분 이 정도면 됐습니다 두원영투턴 오프 아니 이거 꺼야 돼 <웃음> 자 이제 요 녀석을 그릇에 담아 줄게요 예쁘게 들어가라 와우 자 여러분 들께서객강고 군소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군소랑 객강고록 같은 거를 조금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사실 제가 항상 해루지라는 것이 공사를 주변에서 많이 해가지고 군소가 한동안 없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해루지를 그냥 갔다가 군소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애들이 좀 들어왔구나 공사가 끝난 지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소 컨텐츠를 많이 못했습니다 진심이요 에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군소는 5개월 전쯤에 아마 했었는데 객관군는 거의 1년에서 2년 만이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분명히 전 오늘 구역질 할 건데 이게 요새 구역질 하면 노딱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역질 대신에 다른 소리로 대체될 거니까 그것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먼저 자 일반 밥입니다 요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맛있겠지? 향이 베이지 않는 이상? 냄새 괜찮아요 초우베르? 음 은혜야 이거 개맛이 있는데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중국집 볶음밥 느껴요야 밥알이 다 따로 놀고 너무 맛있는데? 먹을래 아니 <웃음> 제가 은혜는 먹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은혜는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는 밥을 못 먹어요 밥만 보면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제가 그고통어사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려고요 뭐? 네자 여러분 이번에 뭘 먹어볼까요? 개깡구 <웃음> 너좀 신한 거 같은데요 은혜야? 자 먼저 작은 녀석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개깡구예요 여러분 살짝 등 휘어있죠 지금? 근데 요거는 먹을만 하겠다 작아가지고 지금 이 간이 세가지고 맛이 안날거 같아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깜짝이야 깨도 먹어달래 <웃음> 별말 안나요 여러분 괜찮은데? 무슨 맛이냐면 너무 작기도 한데 크리스피가 겹쳐진 그런 콤프로스가 그냥 하나 들어가서 식감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괜찮은데? 자 여러분 좀큰 놈이에요 좀큰놈 여러분 살짝 보이시죠 냄새는 뭐 괜찮아요 소독을 많이 해서 자 먹을게요 초우베르 음음음 음, 괜찮네요 여러 음, 생각보다 예맞 괜찮... 맛은 에. 맛은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모래가 찝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거부감이 생겨요 맛에 있어서는 좀잘 어려워져가지고 나쁘지 않은데요 이건? 음 맛있어 아네요어니 뭐. <웃음> 음 솔직히 말씀 군소보다 괜찮아요 음 진짜 괜찮네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군소입니다 군소 아주 오랜만에 먹거든요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다 얼마 전에 배말레이라는 유튜버 있는데 군소 먹고 싶다고 해가 와가지고 같이 먹었었어요 그때도 역시나 구역질 했는데 자 한번 먹어볼게요 초웨라 음, 음아그도 괜찮아요 음 음 괜찮은데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기름에 볶아가지고 굉장히 질긴 것 빼고는 괜찮습니다 군소의 향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이게 밥이다 한번 잡아볼게요 음, 근데 밥을 에, <웃음> <웃음> <웃음> 할 <대회할> 때마다 정 <정토로서> 떨어져. <웃음> <웃음>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다 다른 소리로 대체되고 있죠, 여러분. 은는 <웃음> 리얼리티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손도 따시고. 또할때 <웃음> <웃음> 이게 어쩔 수 없게 이게 무기가 돼요. 이거 턱맞추고 싶어요. <웃음> 아, 와객강구가더 맛있네요 여러분 아니 진짜 여러분 객강구는 냄새 빼고 하니까 진짜 괜찮았어요 마늘 향이 오히려 더 세져가지고 객강구 향을 마늘 향이 먹었어요 군소는 이 문제가 뭐냐면 객강구는잘 씹혀가지고 금방 넘어가잖아요 근데 군소는 질기기 때문에 볶음밥의 향이 다 뒤로 넘어가고 나서 군소만 남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못 먹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거 요렇게 먹고 여러분 저렇게 두개 남은 거 보이시죠 자 요거는 군소 객강구인데 뭐부터 먹을까? 객강구 <웃음> 요것도 요객강구만 먹는 게 사실 또 다르거든요 볶음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랑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서 괜찮은 거 같아요. 초베래. <웃음> <웃음> <웃음> 아하하 이게 볶음밥이랑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이향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거는 본연의 향이 남잖아요 안에 약간의 그 꿉꿉한 본연의 향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번데기였어요 저 번데기 먹거든요 번데기였으면 내가 먹었을 것 같아요 번데기의 꿉꿉함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입에 넣는 순간 아, 아우. 어, 약간 입에 지금 방금 구린데가 나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약간의 그 뭐라 그래야지 구리구리한 향이 있어요 그게 와 엄청 세게 와요 어 이거 못 먹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룬소 대가리입니다 보이시죠 예쁘죠 자 머리 바로 먹어볼게요 아, 냄새 안 난다 그요 먹어볼게요 초베레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거 잘 먹고 간다. 음, 대단해. 음, 아까 그거 때문에 조금 적응되나봐요. 지금 약간 고무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